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니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니트인데요 니트가 다양함으로써 저희가 옷을 풍성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니트는요 이오패션에서 제작한 건데요 여러모로 저희들한테 굉장히 가격 면 이라든지 퀄리티 면 이라든지 색상 이라든지 또한 그런 면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12,000원 밖에 안하고요 이 퀄리티 이 퀄리티도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데요. 캐시미어 브이넥 니트라는 그런 명칭하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컬러는요, 이렇게 세 가지 컬러, 뭐 아이보리라든지 베이지, 민트 컬러가 있는데요. 제가 현재 입고 있는 것은 민트 컬러고요. 가격은 59,900원에서 78% 디스카운해서 트 12,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. 이 핏이 굉장히 아주 편안한 핏입니다. 박스 스타일로 또한 프리 사이즈인데요. 굉장히 여유롭고요. 또한 촉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봄에 니트를 구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파스텔은 파스텔끼리 입어야지만 더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. 이세 가지 컬러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봄에도 좀 다양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. 아이보리인데요. 아이보리 옷에 이렇게 또 날씨가 추우면 민트랑 같이 이렇게 코디하셔서 또 입으시면 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. 블레이저도 마찬가지로 파스텔이랑 맞춰서 여러분들이 코디하시면 굉장히 더 아름답게 조화롭게 여러분들이 입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이번에 니트를 좀 구비를 하셔서 풍성하게 옷을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네, 제가 오늘은 40대, 60대 패션 앱을 소개해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패션이라는 그 패션 브랜드 전무 몰입니다.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WOO를 치시면 요 바로 밑에 우패션 앱이 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클릭하셔서 설치를 누르세요. 설치가 다 끝나면 열기를 누릅니다. 열기를 클릭하시면요. 이렇게 보시면 패션 브랜드 전문 몰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60가지의 백화점 브랜드 상품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시주디라든지 BCBG, 올리비아 로렌, PAT, 데미안, 그 다음에 콤빠니아, 쉬즈미스, 네파, 베스델리 아주 다양한 브랜드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. 평소 좋아하시는 브랜드 상품을 우패션에서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함께 한번 보시면요. 여기 밑에 보면 오늘만 이 가격 핫딜이 나오는데요. 매일 제품이 다 틀려진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주 다양한 원피스들이 있네요. 보니까. 가격도 60%, 그 다음에 JJG 코트의 그 67%에 84,150원이요. 예를 들어서 JJG 코트 옷을 한번 볼까요? 여기 들어가서 클릭을 하시면요. 네, 도트, 쉬폰, 배색, 니트, 원피스가 있는데요. 55% 디스카운트에서 7 1,100원에 팔고 있네요. 여기 쭉 보시면 이 브랜드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브랜드 컨셉이 나오고요. 여기서 쭉 보시면 상품 정보 더보기 이 원피스에 대한 상품 정보를 한번 볼까요 뭐 사이즈 라든지 그 다음 에 원단 종류가 뭔지 그 다음에 다른 컬러로 블랙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더 아주 상세하게 볼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되돌아가면요 쭉 보시면 실시간 판매 순위가 나오는데요 여기 실시간 판매 순위가 굉장히 참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건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 경우에는요, 실시간 판매 순위를 보시면 구매하는데 어떤 옷이 좋을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신 트렌드 신상품이 나오는데요. 이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니까요. 이것도 한번 쭉 눈으로 보셔서 어떤 옷들이 이제 유행하는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옷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보면은요, 당신을 위한 맞춤 추천이 나오는데요. 여기 보시면 뭐 점퍼도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다른 원피스도 팬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옷이 있습니다. 이걸 또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고 괜찮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또 한번 클릭을 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면요. 은 여기 홈에서 보시면 다리를 늘릴 수 없다면 단점보완기획전이라고 나오는데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팬츠라든지 원피스라든지 다양하게 이쪽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. 여러분들이 그 밑에 보면 꼬마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스커트를 사고 싶다. 그럼 스커트를 클릭을 하세요. 그러면 스커트의 다양한 디스카운 가격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맥인사이드 벨색 플리츠 한번 클릭해 볼까요? 여기 보시면 사이드 배색이 들어가면 좀말씬해 보이겠죠 쭉 보시면요 여기 상품 정보 더보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스커트에 대해 플리즈 스커트에 대한 정보를 더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비색이죠또쭉 내려가시면 사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원단이 어떤 원단인지 이런 것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테일한 그 정보로 가지고 이제 구매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링크를 이 우패션에 대한 링크를 밑에다 달아놓을 테니까요.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우패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